그리고 또 오른쪽 보면 양화대교도 좀 보이거든요. 양화대교가 생각이 나요. 어머님 이름이 아, 자인티에. 어, 진짜로요? 진짜 이름이 자인티에. 그래서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. 오. 우리 집은 우리 집은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물어보면 항상 양화대교 행복하자.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